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외야수 김재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이승민입니다 저는 이제 오후 경기라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전화 가 오더라고요 지 m 한 u n g Lion, Samsung Lion, 지 하고 봤는데 됐더라고요 s a 가 s u n g Lion, Samsung Lion, Samsung Lion, Samsung l i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제가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시간 보니까 한 10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합격자가 이름이 이렇게 제 이름은 이승민 이렇게 말고 이 하고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어 제가 된 건가 했는데 옆에 보니까 생일이 제 생일 맞더라고요 아... 이제 나도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월 중순에 1 5경기때 상원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문경 가가지고 뭐 체력 테스트 보고 그때 끝나고 바로 뭐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심히 했는데 기록이 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 좀 실수 없이 많이 축하해 주시는 분도 많고 우시는 분도 많고 <웃음> 가지 말라고 <웃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청 많이 연락 오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구나 또한번 느끼고 진짜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팬분들한테 연락 많이 왔고 일단 지인들한테도 연락 진짜 많이 왔습니다 저도 좀 아쉽다고 그래도 갔다 와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뭐 됐으니까 저는 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고 또. 대조리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해서 많은 형들이 축하해 주시고 좀 놀리시는 거도 같지만 그래서 많은 축하 받았습니다. 총알 사야 사야 된다고 막막한 총알 한개 2,500원이라고 <웃음> 어저 <물가> 오늘 <웃음> 자욱이 형이랑 준석이 형이 이렇게 <웃음> 놀리셨습니다. 뭐 저한테도 뭐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좀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가서 무조건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외야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무 가서 수비 훈련 좀 많이 해서 좀 완벽하게 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도 난 웨이트를 진짜 많이 하고 저는 변하고 진짜 스트라이크를 자 던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뭐 상무 야구단 자체가 뭐 일군에서 활약하신 분들도 지금 많고 그러니까 야구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으니까 가서 옆에서 많이 보고 그걸 제가 많이 뺏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저도 최영 형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전에 합격되잖아에 만약 합격되면 형이랑 웨이트 진짜 죽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영 형이랑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뭐 최영 형이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농구 선수 그 허훈 선수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 팀 이렇게 승관 좀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은 팀이었다가 이제 뭔가 좀 상대 팀으로 만나면 과거해라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지만 저는 뭐 다른 팀들에 비해 삼성 한테 만큼은 정말 전력을 던지겠습니다. 노이트노아나겠습니다 1군무대에서 뛰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그런 제 응원과 이런 거 듣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 좋, 좋긴 하지만 좀 아쉽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제 육성응원이 제 돼가지고 아 저도 이제 육성응원 하는 거 이렇게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막 저도 막 너무 재밌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 군대 가면 또 잠시 못 들으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게 됐지만 상무 가서 또더 한층 성장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 이제 상무 가서 잘 보완해서 이제 다시 전역하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에 잤습니다. 저 2시에 잤어. 아 점심, 점심 샌드위치. 석쇠 불고. 어 맛있는 거 먹었다. 석쇠 불고기. 아, 저기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어제 미용실 한두 군데 갔는데 다안 된다고 시간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 요 네. 오늘은 내 머리가 가기 싫구나. 그래서 오늘 자르게 됐습니다. 네뭐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들과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네, 시간인데 빠르게 간다고 하는데 아, 안갈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오늘 머리 잘라서 실감이 잘안 났거든요 근데 머리 자르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저랑 같은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실감이 나가지고 살짝 우울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년6 개월 동안 이제 뭐 일곱 무대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년 6개월 어 시간 빨리 가니까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모습 보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게 <웃음> 아야 연세 열바닥보이면안 예, 된다고. 요네맞습니다연 윤석열이 어요안오래고 윤석열이 붐이 안 된다고. 윤석열이 하이다고 윤석열이 붐이 안다고 윤석열이 윤석열 우리건 고쳐보라 고래 너무 좋아하는데? 전아, <전화>. 갔다 올게. 금방이다, <웃음> 금방. 공방. 잘 어울린다고. 화이팅, 지자니 진짜 어색한데, 방금. 우리 엄마들. 지찬이. 잘케하고 있을게 간마 아, 지금 나고있다 <웃음> 여러분 <거> 사실 뭐라고? <웃음> 영상통화를 보냐고? 나가더라 나 웃는거 아니냐고? 내가 왜 울어 그래? 우리... <웃음> 지찬이 보고싶어서 웃는다 <웃음> 제가 저거요, 그라 라이즈 터이 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 근데... 네. 욕하시면 안 됩니다. 하 아, 아, 네. 네. 아, 네. 네. <웃음> 말투가 너무 착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데하하하나하 와, 라떼는 나오는데, 라떼는. 형은 근데 제가 제대하면 형은 반 60이라고 들었는데. 아, 제가 이제 2시에 들어가야 돼요, 2시까지. 네,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예. 제오 선수는 약간 눈망울이 살짝 지금 <웃음> 살짝 뜨거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지찬이하고 통화할 때 흘뻔했어요 오오 아재야 머리 미쳤지 파이팅해 김재야 <웃음> 그래 빨리 오고 형 횡임으로 제발 왔으면 좋겠다 마음의 준비? 안 됐지 들어가도 안될거 같아 경선에서 보지 마 들어가시죠 어? 아빠 어, 갈게요 잘 먹고 있어네잘다오세요잘다오십시오잘다오십시오